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누나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 보니 괜찮더라 마음 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. 그 혼자라 느낄 테지만 그 누나도 다알았자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? 마